친구 헤어져도 좋아 여행 중에 길 잃어도 좋아 공연 중에도 난 줘도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yeah.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공연 중에 박수 치면 좋아, 입석인데 앉아가면 좋아, 공연 중에 돈 주면 더 좋아. 그냥 기분이 좋아, 그래 기분이 좋아, 야 yeah.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사랑.